뭐 이렇게 무거워 이거? 박스에 손잡이 달려 있어. 대박. 그다음에 형 이거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진짜 뜯어 돼? 어차피 뜯어야지 리뷰하자면요. <웃음> 어, 쌀포떼요 이게 뭐야? <웃음> 야 근데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와이치지 뭐. <웃음> 그러겠지. 콘솔이 들었겠냐? 오, 뭔가, 씨, 사람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오, 와, 개링 케이스.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어때? 야, 안 돼, 나 촬영해야 돼. <웃음> 봐봐, 봐봐. 따라라라따. 우와. 오. 오. 오, 케이스 죽이는데? 오늘 소개할 마이크는 루이스의 LCT1040 루이스의 새로운 플래그십입니다 감사하게도 수입처에서 저희한테 먼저 데모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이 마이크를 저희가 좀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볼 기회를 얻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루이스의 플래그십은 LCT940이었죠 그래서 이 LCT940 마이크도 FET, 트랜지스터 방식과 튜브 방식 이 회로를 섞어서 믹스해서 녹음할 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지향성 패턴들을 리니어하게 바꿔서 사용. 용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이 큰 장점이어가지고 일반 모뭐 홈스튜디오부터 레코딩 스튜디오까지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이크인데요 LCT1040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이거를 컨트롤룸에서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컨트롤러를 컨트롤룸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PSU와 마이크는 부스에 설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컨트롤룸에서 이 사운드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컨트롤 을 해가면서 모니터를 해보고 선택을 할수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FET와 튜브 회로를 이렇게 믹스한 사운드를 하나 따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튜브 서킷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FET 서킷만 거친 채널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루인마이크를 사용할 때이 FET 방식과 튜브 방식을 이렇게 적절하게 믹스해서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1040에 와서는 FET 채널을 하나 온전하게 받아 두고 그 다음에 믹스노브에서 믹스를 하지 않고 100% 튜브를 돌린 상태에서 튜브 서킷만 거친 채널을 두 트랙을 받아서 시퀀서 상에서 뭔가 믹스를 하면서 조정을 할수 있다는 라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녹음할 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면 나중에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후보정에서 한번더 확인해가면서 메이킹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LCT 1040을 직접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사운드 샘플로 들려드릴 건데요. 어, 지금 보신 것처럼 FET 모드와 튜브 모드, 그 다음에 튜브 모드에서도 여러 가지 서킷의 모드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운드들을 각각 따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rnout. <목> 맞어 이거? 무게? <웃음> 야나 무슨 야 변압기인 줄 알았어 반으로 갈라지나봐 <웃음> 뭐지? 뭘까요 이거 자석이네 오 재밌는데? <웃음> 오 이것도 완전 편한데? 자석이죠 한방에 툭 들어가는데? 신기 아, 대단해 류윗의 기술력 오늘의 시그널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아, <웃음> 얘기해야 돼요? <웃음> <웃음> 내 맘이야 어, 일단 이스에서 신호가 니브 107 4 DPX로 넘어옵니다 1번 채널은 팻 채널로 클린한 사운드를 받을 거고요 2번 채널은 튜브 사운드가 가미되어 있는 사운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개 채널을 받는 거죠. 리브발 아닙니까? 어, 보컬 바을더 받아야죠. <웃음> 다른 컴프레서나 아웃보드는 안 거치고요. 컴프? 돈을 더 쓰든가. 앞쪽으로 <웃음> 서셔도. 튜브 방향이 이쪽이 맞아? 그거 어. 방향 아무렇게나 놔도 돼요. 밖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웃음> 진짜? 이 튜브에서 불빛 나오는 게 너무 예뻐서 응. 사람들이 촬영할 때 튜브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 <웃음> 그래서 방향성을 뒤집을 수 있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오, 예뻐요.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디자인.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부르는 희서라고 합니다 전에 김현승 감독님이랑 같이 앨범 작업 하셨었죠? 좋은 기회로 같이 작업하는 오빠가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선정해 주신 저희 곡을 여기서 이제 녹음도 하고 이제 믹싱도 같이 확인하고 피드백도 주고 받고 그렇게 발매도 했습니다 어땠나요? 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 앨범은 다른 분이랑 하시는 것 같던데 <웃음> <웃음> 한참 전에 이미 다 끝난 곡인데 아직도 발매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희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부른 다른 노래들도 전부 들어볼 수 있고 이제 곧 음원 발매도 준비 중이니까 새로운 곡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곡은 언제쯤 나와요? 새로운 곡은 아마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봄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된 단계라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Burn Smoke 제가 봤을 때이 마이크의 장점은 보험을 들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장에서 마이크 이제 보컬 녹음 뭐 다른 녹음을 하다 보면 특히나 보컬 녹음에서 그런데요 녹음할 때는 괜찮았어 괜찮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막상 믹스를 하거나 편집을 하려고 딱 열어보면 어? 어디가 찌그러져 있거나 어디가 조금 많이 오바돼서 과하게 디스토션이 껴있거나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 가수를 다시 불러야지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근데 이 마이크를 쓰면 그 걱정이 해결이 됩니다 동시에 두 채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채널은 FAT 한 채널은 튜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채널입니다 이 튜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채널은 FAT부터 튜브 사운드까지 섞어서 쓸수 있는 채널입니다 톤메이킹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경외수가 많아요 톤메이킹 할수 있는 톤메이킹한 채널로 쓰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클리어한 FAT 채널이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또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실전에서 쓸수 있는 보험 같은 마이크였습니다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튜브 셀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이거는 로우컷이죠 그리고 어텐유에이터 일반적인 마이크의 패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튜브 같은 경우는 클리어, 웜, 다크, 세츄레이티드 네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필터 같은 경우는 리니어 즉 필터를 걸지 않은 것그 다음에 40Hz에서 컷 80Hz에서 컷 120Hz에서 컷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텐유에이터도 0dB 즉 어텐유에이터를 걸지 않은 모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dB 패드 마이너스 그 12dB 패드 마이너스 24dB 패드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24dB라고 하면 드럼 같이 볼륨이 큰 악기들 녹음할 때 그럴 때 이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지향성 패턴을 또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무지향성 모드부터 양지향 모드까지 이 패턴들을 전부 리니어하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각 패턴마다 이렇게 딱딱 스텝 방식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사이에 어디 몇쯤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리뉴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서킷 같은 경우는 이게 FET 모드와 튜브 모드 이두 가지 서킷을 동시에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FET 모드와 튜브 모드 적당한 이 지점들을 그때그때 이제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리뉴어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상 반전 버튼인데요 180도 위상을 반전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위상을 반전시키면 튜브에 불빛이 나오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마이크를 놓고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에 리모트는 XLR로 PSU 즉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드 슬립 버튼으로 시스템 자체를 슬립 모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탭 이렇게 누르면 마이크에 있는 로고의 불빛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쇼크 마운트죠 사실은 그래서 생긴 거는 약간 건담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게, 그런 <웃음> 디자인인데 여기 재밌는 게 나는 이거 보면서 자전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마이크 스탠드에 결합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요기에 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딱 제껴주면 고정 어.. 한방에 왜 자전거 같은데? 안장 같은데?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응 음. 어? 탈착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마이크를 홀드하는 부분에도 이런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결합시키고 딸깍 끝 하.. 진짜 편하다 저거 어 이거 편한 것 같아 이 시스템 거기에다가 파필터입니다 딱! 끝! 자석 <웃음> <웃음> 아 이거 머리 좋은데? 저는 사실 이거 결합하고 이 결합 상태로 유지가 될까 그랬는데 되게 견고해요 이렇게 잡아 빼지만 않는다면 <웃음> 그럴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결 케이블인데 <웃음> 이 연결 케이블도 재밌어요 연결 케이블을 연결하고 꾹한번 눌러주면 끝! 우리가 맨날 돌리는 형태들 있잖아요 그게 망가져 맨날 맞아맞아 어, 맞아. 뺄 때는 살짝 당겨서 잡아 빼는 어, 한 번에 왜 진즉 이런 게안 나왔나 몰라 응향 장비는 사실 되게 옛날 것들을 모방하고 멈춰져 있는 장비들이 되게 많잖아요 디자인적 으로나 뭐나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고 현장에서는 아 이런 쇼크마운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딱! 자 오늘은 루이의 신상 루이의 새로운 플래그십 1040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LCT940이랑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가 좀 있어 그리고 좀 무게가 또 있어 어, 무게감좀 어, 있죠 음. 어. 마이크의 외관만 봐서는 LCT940이랑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 104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사실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 리모트 컨트롤 야요거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신의 한수였죠. 신의 한수죠. 음. 사실, LCT 940의 그런 컨트롤 할수 있는 그 기능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그걸 부스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음. 내 경우에는, 그거 좀 쫄려. 낙장부립이잖아. 블렌딩하고 뭐 하고, 음. 그 순간 좋았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는 일로서 하니까 조금 안전하게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치. 돌리기가 쫄리는 거야, 좀. 근데 이번에는, FET 채널을 따로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네. 휙휙! 안져 되잖아 이제 너도 그런 적 있을 거 아니야 가수를 다시 불러야 되는 그런 게어디있어요어나 <웃음> 그런 실수 한적 없는데 아, 웃기지 마 대충 넘어갔구만 또 그런 실수 한적 어. 없어 나는 대신에 이걸 분리해서 받을 때 단점도 있어요 왜? 튠을 두번 해야 돼아씨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래도 큰 사고가 나는 거 보다 그렇지 괜찮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편의성들이 되게 돋보이기는 해요. 음, 그렇죠. 리모트 컨트롤 부분도 그렇고, 여기 단자를 체결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각종 이 케이스 에안해도 자석으로 매뉴얼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한다던가, 박스 뜯을 때부터 박스채로 들을 수 있게 한다던가. <웃음> 르윗의 투지가 불타는 제품이지 않나? 아 어, 그렇죠. 음. 어,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옛날에도 940이 예뻐서 음. 선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음. 특히나 이제 촬영할 때 되게 좋거든. <웃음> <불치로> <웃음> 불 들어오는거 어. 그 다음에 이 튜브에 불 들어오는게 이렇게 나오는게 안타까운 나머지 <웃음> 요렇게 <웃음> 녹음을 할수 있도록 어. 어, 이번에 리버스 버튼까지 갖췄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 요구사항들이 있었대 음. 촬영할 때 이렇게 튜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 좀비쳤으면 음. 좋겠다 음.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리버스 버튼까지 이제 갖춰놓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편의성, 기능 이런 거다 훌륭하지만 절대적으로 사운드가 좋지 않으면 이 가격대의 마이크를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400대 초반인데 그렇죠 400만원 음. 초반이면 이제 고급 마이크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사실 중급기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기들은 확실하게 돈 값을 하느냐 확실히 FET 모드에서는 이 루이 특유의 그 깨끗한 사운드 아예 깔끔해요 어, 깨끗하고 음. 깔끔한 사운드 네.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었고 음. 야이 노이즈 노이즈 플로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맞요 노이즈 정말 작은 저잡음 음. 설계 루이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튜브의 컬러를 변경할 때도 컬러 모드들이 확실한 차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어떤 게 마음에 드셨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웜이랑 다크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FET 모드가 굉장히 깔끔하고 사운드 되게 밝거든요. 네. 그래서 웜이랑 다크가 약간 단독으로 들었을 때는 너무 좀 과한가? 좀 꽁한가? 이런 음. 느낌이 있는데 음. FET랑 섞었을 때 굉장히 좀 밝으네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네네. 튜브 단독으로만 썼을 때는 클리어랑 세츄레이티드가 음. 좋았었고요 세츄레이티드가 어. 꽤 괜찮았던 게 고음역대가 살짝 롤오프되면서 어, 믿을 때 이렇게 몸집이 이렇게 튼실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참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튜브 클리어 같은 경우도 느낌 좋았었고요 다만 이거는 단독으로 썼을 때 이렇게 좋았었고 웜이랑 다크는 FET랑 같이 섞어서 쓰면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또 되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용한 마이크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소형 규모의 스튜디오를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요거 하나로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이크가 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홈 레코딩 상황에서도 보컬 녹음이나 이런 데 욕심을 내신다면 음. 한 번쯤 가볼만한 마이크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고가의 뭐 FET 마이크나 튜브 마이크나 이런 거를 선택할 때 항상 이제 고민이 되잖아 누구는 FET가 좋다 누구는 그치. 튜브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얘를 사면 끝나는 거잖아 짬짜면 같은 거지 <웃음> <웃음> 어, 이것도 어.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때 그냥 FET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고 네. 튜브로만 봐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튜브를 선택하는 클리어, 웜, 다크, 세츄레이티드 모드가 각각 다풀 아날로그 서킷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모드들을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마이크인 것 같아요 쫄지마 우리한테는 FET가 있어. 그렇죠. 망쳐도 <웃음> FET가 있다고. 어,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의 특성상 보컬 녹음에 굉장히 좋죠. 그렇죠. 보컬과 레인지가 비슷한 악기들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쿠스틱 기타라던가 현악기류, 뭐 관악기류 음. 이런 데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겠죠. 오늘은 루이스의 새로운 플래그십인 LCT1040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의 지름 생활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엔딩이다. <웃음> <웃음> 내가 그동안 <웃음> 방송을 안 찍었어요. <웃음> 너무 오래 쉬었어. 그런가? <웃음> <웃음>